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아, 올해 드디어, 아, 구정, 예. 우리 구정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아,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요. 아, 오늘은 뭐 아마 오전 근무만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 근무만 할것 같고요. 어, 하여튼 이제 새해가 이제 사실 뭐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서 새해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어, 어, 하여튼 뭐다 찾아뵙고 뭐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니까 아,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 작년 한해도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자 저희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우리 저기 연구소장님이 2020년에도 고생 많이 해서 저기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거 많이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자 그래도 이제 우리 영업부 쪽으로 어, 한마디씩 저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이수민 대리입니다 예뭐 새해 복 많이 받으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네. 어, 설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예, 우리 이수민 대리 여기 저기 지금 모니터가 이거 뭐 끝내주는 네. 모니터입니다 이거, 지금, 예, 이거, 이거 모니터가 엄청난 모니터에요 예. 옆에 우리 이수민 대리 자리 옆에는 음자 여기 지금 우리 배 팀장 전 팀장 김 대리 지금 뭐뭐 뭐 내일부터 연인데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새 인사장 한 번씩 해주세요 예아자 네, 배민석 팀장이구요아예자 우리 전병 팀장님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 그 유튜브에서 유명하죠 지금 철권 <웃음> 그 보화꽃입니다. 아, 예 우리.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 예. 콜라 그, 주시고. 예. 앰스톤 네. 음, 제품 많이 받으시고 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 잘하는데? 어. <웃음> 자, 자 우리 김영민 팀장 예.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웃음> 작년에도 감사드렸고 올해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뭐 다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부사님 새해 인사 한마디만 좀해 주십시오. 예, 네. 자 아니, 안녕하십니까. <웃음>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이랑 <웃음> 아니 뭐 올해도 뭐 코로나도 LX? 다들 힘드실 텐데, 뭐곧 네. 어, 일이 안겠습니까 예, <웃음> 네, 그러니까 요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오겠죠. 아유, 올해 설명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부사장님 고맙습니다 자자 자, 본부장님 저희 생산본부장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웃음> 예, 새해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우리 그 생산부 저기 2020년 아, 준비 다했는데 아이 그 괜찮습니다 원래 리얼이 가장 좋습니다 그, 2021년 새해 건강하시고요, 아유, 대박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새해도 저기 생산하신 거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야, 생산... 안녕하세요, M 쏘 정승유입니다. 아,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지. 자, 경기남부지사 아, 지사장님 뵙고 새해 인사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경기남부지사님 계십니다. 자, 제가 같이 자 응, 응. 우리 지 사장님 예 인사 한번해 주시죠 새 2020년에 뭐 지나간 거 인사 한번 하시고 2021년 새한번 인사 해서 우리 지 사장님이 예, 2021년 앰스턴 아새 인사 하이튼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앰스톤 경기남부 정수모이다 예, 네, 뭐, 여기까지 뭐, 찾아오셔서, 대표님이 이렇게, 뭐,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새해 건강하시고, 어,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요번에 좀, 코로나 시즌도 좀 끝나고, 이렇게 잘, 아무튼, 어, 우리가 뭐 무척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엠스톤도 계속 열심히 이렇게 승승장구 해 나가면서, 네, 점점,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뭐 네, 뭐,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30% 정도 성장했습니다. 네네. 네. 어, 어려운 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들 같이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점점 좋습니다. 아무튼.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어, 올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